하이, 쿡,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지금 제가 구미호 은하로 변해 있는데, 구미호 은하를 잡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보스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19 보스. 말 그대로 끝판왕이다. 그죠? 폭주하는 은하. 그 클리어한 세팅과 무엇을 유의하면서 컨트롤 했는지 이런 것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9. 끝판왕 폭주한 은하입니다 자 먼저 대구성은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라스 하... 제가 라스를 이렇게 집중해서 키워본 적이 처음인데 오, 키워보니까 이 자석이 든든한 맛이 있더라 딜을 상당히 잘하는 탱커 딜탱 느낌이 잘 났고 큐이 참 그...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약점이 이두 친구에 있었다 어, 정말 이상하게 손이 안 갔어요 그 손이 안 갔다기보다 다른 애들 키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이 먼저 투자가 됐고 약간 좀소외돼 있었는데 끝판왕에는 핵심 멤버들이었다 그 다음 세리아드 이렇게 세명덱 구성을 썼고요 세팅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세리아드입니다 돌로레스 하백 히포크스 포세이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히포크스의 넉백 장꼭 챙겨야 돼서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꼭 넉백 뿐만 아니라도 힐들을 빵빵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힐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구미호의 손톱에다 찢어져 버립니다 자 다음 아티팩트는 최대한 너도 같이 딜을 보태야 된다 쪽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신부의 눈물 최구의 바다 불의 제왕 그리고 문명의 충돌로 이제 힐량을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장착 장비는 맹공 세팅을 해줬고요 반지는 회복량 증가 반지를 써줬습니다 자 다음 우리 라스 한번 봅시다 잉그리드, 메르테스, 마그누스, 슈텐토지 자 잉그리드의 패시브가 없었는데 생겼다 그죠? 지난 업, 업데이트 우리 지나오면서 그패시브에 바람속성 몬스터에게 방어 무시 15% 증가가 있는데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아트팩트 역시나 공격력 세게 때려주도록 어탱커라서뭐 방어력 욕이 아니라 정말 매섭게 잘 팹니다 우리 라스가 신부의 눈물, 보스 데미지, 상승 데미지 그리고 방무뎀까지 챙겨줬습니다. 자, 다음 장착 장비 맹공 세팅해줬고요. 사명의 반지에 보스 데미지 주는 귀걸이까지 챙겼습니다. 목걸이도 상성 데미지에다가 데미지를 좀 세게 때릴 수 있는 쪽으로 세팅해줬고요. 자, 큐입니다. 사마엘 에일리 텔레미스 코벳 써줬고요. 에일리의 속박정을 꼭 챙겨줬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코벳이다 그죠? 코벳의 상성 데미지, 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티팩트. 역시나 공격적으로 공격력, 불속성 공격력, 바람속성에게 공격력, 보스에게 공격력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야 마탄의 사수 정말 좋다 그죠? 바람속성에게 공격력 뿐만 아니라 크리티컬 증가까지 장착장비 맹공 세팅해줬고요. 상승 데미지 반지 꼈습니다. 목걸이도 보스에게 주는 데미지 그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요. 역시나 출혈, 속박, 넉백 저항은 꼭 챙기자. 으스. 자, 그러면 패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무섭고 고통받은 그런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일단 시작할 때 LP까지도 다 증가시키고 들어갔습니다. 보통 좀 쉬운 대장은 이런 짓안 하거든요.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 과도한 패배는 정상,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라고 수정할게요. 진짜 계속 찌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졌냐면 이 은하 이제 이게 10분 짜리잖아요 이제 던전이 10분이라서 시간으로 이제 지진 않겠다 생각했는데 시간도 모자라겠는 거야 딜 양을 딱 보니까 시간도 모자라겠다 싶어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뭘 맞고 죽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죽어보는 거지 애들이 계속 아, 아, 어쨌든 시간이 모자라는 거 같으니까 내가 스펙 업해서 올게 생각하고 스펙 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불속성 애들 좀안 키워줬던 건데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딜량으로 봤을 때 시간은 충분해 시간은 충분한데도 계속 져와 이거 열 받대요 자 그게 왜 그랬는지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원한을 그 몸으로 직접 느끼렴 하면서 이렇게 넓은 장판 편다 그죠? 이 원형 장판에는 넉백이 들어 있는데 우리 넉백 항을 챙겼으니까 크게 무섭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아픕니다. 계속 맞으면. 약간 이런 정도. 약간 이런 정도고. 아, 드디어 나왔다. 자, 요 패턴인데 계속 쫓을 거란다. 계속 계속, 저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계속 맞는데, 너무 아프니까. 지금 얘가 구슬을 던졌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구슬을 지금, 자, 세리아드가 맞았습니다. 억! 어, 했죠? 그러면 그 자식한테 갑자기 달려들어서 할히는데 둘, 셋, 넷, 다섯, 이, 할, 와, 지금, 와, 지금 뒤를 보셨습니까? 아차하면 끔살이에요. 또 계속 쫓는다잖아. 지금 제가 얼른 세리아드를 바꿔서 뺐어요. 안 뺐으면 이거 죽었습니다, 이거. 진짜 구슬 맞고 또할히기 저거 봐봐, 핥히는 저거. 세리아드 죽었잖아? 그럼 끝이야, 이거. 안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가 할퀴도 죽었잖아. 어제 끝이에요. 실패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어, 라스는 그나마 좀 탄탄해가지고 좀잘안 죽긴 하는데 어쨌든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클리어 거의 좀 힘들더라고요. 다음 또 무서웠던 거이 패턴. 어머 정말 가엽구나 가여워 가요. 하면서 그 여우 두 마리 티 나왔죠. 여우 두 마리 막확티 놓은 자석 이거 이거 이거 여우 두 마리 나오면서 좀더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더니. 오, 너 무서워요, 진짜 이거. 자, 이렇게 여우 두 마리 나오고 이렇게 막 장판이 밑에 막 깔립니다. 장판 네개막 연속으로 깔리고 이러는데 이게 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잘못, 이거 지금 큐이 죽으려고 하죠? 이 장판 뻥뻥뻥뻥 잘못 터지는데 그냥 애들 다잡아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우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 다녀봤거든?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장판 깔아요, 결국. 그래서 차라리 여우 처음에 나왔을 때 작정하고 여우를 후들패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는 게 좋고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손가락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풀오토로 많이 하는데 조작하는 캐릭터 한 명은 서브 오토를 해가지고 평타로 치다가 이런 순간에 스킬을 쏟아부어서 필살기를 이때 꺼내는 그런 수동적인 조작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좀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펙을 좀 딜을 좀 많이 끌어올려서 그냥 여우 나왔을 때 그쪽으로 해서 오르륵하 여우를 빨리 잡아버리는 게 딜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만화 포션도 안 들고 오고 상성 데미지 포션을 들고 왔습니다. 만화 포션으로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상승 레모지 포션하고 좀한 중반 이후에 만화 다들 부족할 때 QE 직업 스킬로 만화를 한번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어 해봤습니다. 보면 이제, 아, 드디어 내가 이제 깼구나. 아, 야, 드디어 내가 글려가게 나왔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역시, 이 상승 포션이 답이었네. 어? 상승되면 12% 증가거든요. 야, 됐네. 했는데, 뭐고 이거 봐봐, 이거. 세리아 찢어졌죠? 자, 뭐 맞고 찢어졌노? 좀 마바 구슬 던졌죠? 구슬. 구슬 세리아드 맞았죠? 지금 방심했어, 솔직히. 이때. 이때 빨리 세리아드로 바꿔서 무빙 쳤어야 돼요. 근데, 들어왔제? 할퀴제? 할퀴제? 할퀴제? 찢어졌죠? 솔직히 이제 세리아 찢어졌을 때만 해도 에이 그래도 피가 이밖에 안 나는데 깨지겠지 생각한 거야. 어, 되겠지 이러. 어, 야, 야, 야, 무빙 무빙 막 무빙 자세가 막 해가지고 어떻게 될줄 알았지. 와우, 와, 손톱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한 캐릭터가 죽으니까 저항이 하나 없어지면서, 넉백 저항 안 되니까 계속 엎드려 있잖아. 계속. 속박, 넉백, 출혈, 이 저항 3개 갖춰줘야 되는데, 한명 죽으면 그게 깨지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몇 번째 내가 실패할까? 한 20번 실패했을걸요? 그래서 패턴 분석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슬 타격 후에 들어오는 마구 할퀴기 그거를 그냥 맨몸으로 버틴다? 뭐 스펙이 월등하신 분들은 그게 될거야 버티면서 될텐데 웬만하면 진짜 손가락이 저처럼 좀 느리더라도 누구 하면 구슬 맞고 할퀴기 당한다 싶으면 빨리 터치해서 옆으로 사이드 무빙 해주면 할퀴기 피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하여튼 제일 중요한 컨트롤 같았어요 이게 원형 장판기들이 바닥 깔려서 팍 터지는 그런 것들은 거기에 뭐 속박도 있겠고 넉백도 있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은 저항만 챙기면 좀 맞을만 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맞을만 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면 마음먹고 피하자면 피할만 할것 같아요. 특히 뭐라스는 냅두고 좀 연약한 큐이라도 그원형 장판에서 빠져나오는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맞을만 했어요. 이거는. 저항 없이 맞으면 안 되고. 그다음 이거 때문에 몇번 실패했었어요. 여우 두 마리 소환했을 때. 장판이 막네 개가 연속으로 깔릴 때. 이게 또 무조건 도망갔다고 답도 아닌 것 같았고요. 컨트롤 좀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 장판 4개라도 보이거든요 그래서그 장판에 속하는 애들이 큐이나 세리아드라면 얼른 클릭해서 장판에서 살짝씩만 밖으로 빼줘서 때렸으면 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외에도 구슬 타격 없이 그냥 들어와서 할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피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 정도는 약간 버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세리아드 힐도 중요하고 이런 세팅을 다잘 갖췄을 때 어, 요정도 패턴을 인지한다면 충분히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끄스. 그럼 이제 클리어 상황으로 가볼까요 역시나 최선을 다하기 위해 처음에 하백으로 필살기를 하나 채우고 갔습니다 상성 물량 시작하자마자 먹어주고요 먹어주고요 상성 물량 먹은 상태에서 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딜도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딜이 좀 나오고 그래야 그 여우 자석 도소환됐을때 여우도 빨리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전마가 막 위험한 짓할때 브레이크가 좀잘 터질 수 있게 특히 여우 소환하는 그 타이밍에 브레이크딱 터져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전체 장판 같은 경우 저는 안 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맞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자, 요럴 때. 할킥이할때 빠진 거 보셨습니까? 이 느린 손가락도 클리어 하기 위해서는 저걸 해야 됩니다. 저 자식 할킬 때 사이드로 한 빠져주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약간 무시했거나 아니면, 어? 늦었구나 해서 할킥이 당했다. 그럼 너무 많이 다쳐있어서 킬량이 부족했다그 다음 멍 하나 막 걔가 죽으면 또 실패거든요. 자, 할킥이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오! 큐이 다 맞았어요? 큐이 이제서야 클릭하는 이 자식이 손가락이 느려가지고 자, 이번엔 세리아드 쪽으로 어그로 바뀌었는데 잘 빼줬습니다. 그죠? 지금 q 이 피가 상당히 부족하죠 이래서 아까 한번 변신했답시고 할기기 그냥 그대로 다 맞았단 말입니다 자 빨리 빨리 세리아드가 이때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아저저 저 질문이다 야, 구슬 맞았다 빼막 구슬야 빼라 늦었죠. 이제 다 맞았는데, 다행히 지금 보막도 있었고, 힐도 되고 있었고 해서 반피 정도만 안 나간 겁니다. 위험했네, 저때로저 QA 죽었으면 다시야, 이거도또 또 구슬 날아왔다 임마. q 빼봐! 아, 맞았나? 그왜 반피지? 잘뺀것 같았는데, 딴 애를 뺐나? 저또하킨다 임마. 생각보다 신경쓰기 되게 많았어. 지금 제 라스를 핥혔죠? 라스는 제 탄탄한 거 보입니까? 내가 라스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줄 몰랐어. 라스, 라스 좀 패라 그래. 라스를 막 핥히죠? 운이 좀 좋았네. 어, 근데 라스 방, 밤... 오, 라스 죽을 뻔 했구나. 라스를 너무 믿었는데 어쨌든 그냥 트라이 열심히 하다가 아, 다리가 돼서 깬 거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웃음> 비디오 판독으로 보니까 정말 많이 허용했네요. 이게 이 연속으로 허용했다면 그 캐릭터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그로가 여기저기 튀면서 이렇게 이렇게 반피 깎아놓은 거 채워가면서 이렇게 이겼었네 저 하여튼 구슬 던져서 활이이 날라오면 그것만 잘 빼도 저보다 스펙이 낮은 분들도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포럼에서 막 공략 보니까 지금 이 공략이 잘 없어요 여러분 공략이 잘 없고 캐릭터당 데미지가 뭐 5만이 넘는 그런 분들 5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5만이 넘던데 캐릭터당 그런 분들은 그냥 딜찍 누러 찍으 눌러 아더라고요그 하여튼 그것보다는 제가 더 아슬아슬한 맛이 있었을 거예요 저 보면은 저는 이제 캐릭터 28,000 라스가 31,000 q 이가 39,000 이 정도 선에서 깼거든요? 근데 무슨 막 라스가 5만이고 q 이도 5만이고 막 이렇던데 데미지가? 막 그런 분들은 그냥 저 여우가 불쌍할 정도로 때려 부사쁘던데 하여튼 저는 이 정도 스펙 상태에서 이렇게 깼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이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은 날 되십시오. 굿! 바이!